안녕하세요. 작가 글리 쌤입니다. 아, 우리 채널은 사실 자기한테 집중을 하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거에 집중을 하는 아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주로 하는데 사실 이슈나 이런 거에 당연히 저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우리 사회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항상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게 어떤 개인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죠. 뭐 각종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 각종 비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뭐 욕심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불거져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딱 저는 한 가지만 눈에 띕입니다 영향력이에요. 아, 영향력에 대한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한 번에 고꾸러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마련이죠.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이 불합리하게 교수가 조교를 괴롭힌다든가 연예인이 자신의 어떤 지위나 인기도를 활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유린한다거나 변호사라는 직업,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한다거나 유명 강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올가매거나 경영학 교수라면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라면 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건 맞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 그 학문을 넘어서는 다른 분야에까지 그 영향력을 잘못 행사할 때 대부분 자신의 진짜 영향력이라고 그걸 착각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고 인지도를 쌓았고 내가 연예계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겠지만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자 일반인한테 위해가 되는 영향력을 펼치는 건또 그건 별개인데 또 착각을 해요. 변호사도 내가 법률에 있어서는 공부를 했고 열심히 내가 결과를 낸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죠. 사건을 무마하거나 은폐해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야에 내 영향력을 착각을 해가지고 또 쓰고 있어요. 유명 강사라는 아, 지위를 얻은 거는 그 학습 분야, 교육으로서 내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것인데 아주 관계없는 종교적인 사상을 주입시킨다던가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아주 작은 성취나 어떤 결실을 맺고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더라도 그분야에서만큼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스스로 만끽하고 그걸 경험을 나누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까지 내가 지금 이뤄낸 것들이 그것과 연결된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를 하죠 1인 창업 자기개발 심리에 관해서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책도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내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뿐이지 그외 분야 제가 모르는 분야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 경험을 얻어야 겠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매대 밑에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면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 분야에까지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한 번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라이브 때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 백수였는데 제 영상 몇 가지 이제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고 정말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자 그런 얘기를 듣고 괜히 제가 어깨가 막 들썩인다든가 물론 보람은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 까지 모르는 분야까지 막 조언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요지는 저도 그렇고 아제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이제 나아질 텐데 내 분야에서만큼은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하고 마음껏 내 경험을 나누고 이래도 되겠지만 그 영향력이 엄한 데 까지 퍼져 가지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면 안되겠다 는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게 연예인 걱정이고 아, 정치인 걱정이죠 일단 우리는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 그거에 집중을 일단 해야 겠습니다